아누마, 오늘 누구 만나러 가? 그리망 양치기 만나러 가잖아. 양치기가 누군데? 일하기 싫어 중에 양치기를 몰라? 왜 화를 내고 그래? 알았어, 가자, 가자. 안녕하세요. 아이고 다리야. 안녕하세요. 작가님 작업 중이세요? 네. 어떤 작업 중이세요? 요즘 그 독립운동가 분들 복원하는 작업도 하고요. 언제나처럼 만화 작업도 하고 있고요. 다양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. 하루에 얼마나 작업하세요? 어, 작업은 기본적으로 한 8시간? 에 8시간이요? <웃음> 뭐, 작업이 진짜 많을 땐 10시간 이상도 하고 뭐, 저도 이게 직업이니까 끊임없이 작업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? 먹고 살려면 해야죠. 뭐. 제 직업에 최선을... 다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왜 이름이 양치기예요? 그 양치기라는 캐릭터 자체가 거짓말하고 이런 캐릭터인데 저는 그 이름 자체에 다스릴 진짜 자기 진짜 그림으로 좀 나를 다스리겠다라는 중의적인 표현 두 가지 그런 반대되는 것들을 한 이름에 담아봤어요. 주로 인스타그램에 작품을 올리시던데 이유가 있으세요? SNS가 작가한테는 되게 좋은 갤러리라고 생각했어요.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SNS에 그림을 올립니다. 이건 어떤 그림이에요? 아이 그림은 팔상도라는 석가모니의 생애를 그린 여덟 가지 작품 중에 일곱 번째 작품이고요.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고 설법을 한다 그런 것들을 제가 뭐 2600년 전 모습과 현대적인 모습을 섞어서 부처님을 DJ로 표현해서 마치 파티인 것처럼 표현한 그림이에요. 파티! 에브바 the beat. 그리시는 작품들이 불교적인 느낌이 나는데 불교에 심취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? 저희 집안이 다 불교 미술 집안이에요. 그 안에서 자라왔고 저는 커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만화를 그리고 어떤 현대 미술을 접하면서 아이두 가지가 혼합되면 또 다른 나만의 스타일이 나오겠구나 해서 그런 작업들을 시작했고 뭐 지금도 열심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진짜 멋있으시다. 그럼 작가님의 인기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그림체 자체도 레트로 감성이고 한방 만, 맞은 것 같은 그런 시원한 대사들이 어우러져서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혹시 본인 작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작품 있으세요? 다제 그림이라 다 좋지만 어, 그래도 그 일하기 싫어증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준 싫어증입니다 일하기 싫어증 컷이 제일 애착이 갑니다. 한 달의 수입은 어느 정도 되세요? 야, 그거는 너무 실례잖아. 뭐 그냥 우리 어, 창작이 나눔이 맛있는 거 사줄 정도는 벌어요. 에? 우와! 저작권 때문에 머리 아프셨던 적은 없으세요? 어 uh, 머리 많이 아프죠. 저작권 문제가 불법 도용을 많이 하세요. 소송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머리가 많이 아파요. 와 진짜 속상하시겠다. 그럼 대처는 어떻게 하세요? 어 uh, 처음에는 뭐 메시지를 보내거나 하지 말아달라고. 이야기를 했는데 불법을 저지르는 거는 용서할 수 없다 정말 끝까지 찾아내서 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, 뭐 지금은 사실 저작권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좋아져서 저한테 비상업적으로 이 그림을 사용해도 되느냐 문의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는 정식으로 저희랑 콜라보를 하고 싶다 라는 문의가 훨씬 많이 오고는 있어요 저, 저도 질문 있어요 어떤 질문이요? 사실 저작권 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저작권을 도용당했을 때 어떻게 어디다가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모르는 작가들이 더 많아요. 그런 분들은 어떻게 어디에다가 도움을 청하면 될까요. 우리한테 물어보면, 우리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. 되잖아요. 그림망 양치기와 창작이와 나눔 이와 함께한 우리 지금 만나 다음 시간에 다른 창작자와 함께 또 찾아갑니다. 안녕 다음에 만나요. Tấm t 나요